안녕하세요 태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남자 제이코입니다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태국의 코로나 사태는 결국 방콕을 비롯한 수많은 지역에 다시 봉쇄조치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태국은 지난달 중순까지 하루 평균 3-4천명 선의 확진자가 발생해 왔는데 지난 6월 하순부터 7월에 접어들어서는 하루 평균 확진자가 무려 5 0 6천명씩 쏟아져 나오더니 7월 9일에는 무려 9,275명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고 72명이 숨졌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일 코로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7월 9일에 태국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 회의는 지지부진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장시간 진행되었고 결국 지난번보다 더욱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태국의 코로나 소식 시작해봅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3종 세트 아시죠? 태국 의료진 상당수가 중국 신호백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 추가 접종을 논의한 태국 정부의 비밀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7월 5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정부 내부 문건을 현지 매체가 확보해 보도한 이후 해당 문건이 소셜미디어상에 공유되면서 중국산 백신 효과에 대한 의구심과 정부의 은폐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아누틴 창유라군 태국 보건부 장관이 진본임을 확인한 해당 문건에는 일선 보건분야 근로자들에 대한 메신저 리보엑산 MRNA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중 특히 논란이 된한 익명의 당국자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부스터샷 접종이 이루어질 경우 신노백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자 파장이 클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면서 신노백 백신을 옹호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의 외교관계는 물론 정부의 실책을 덮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2월 말 백신 접종을 시작한 태국에서는 의료진이 첫 대상자였고 이들 대부분은 신노백 백신을 맞았습니다 네티즌들은 회의에서 이 참석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봤습니다. 문서상에는 참석자들이 화이자 백신 첫 도입 물량을 60세 이상 및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레드존 내 임신 12주 이상 여성에 접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온라인에서 비판이 일었습니다. 현재 심각한 코로나19 사태를 해쳐나가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높은 예방효과를 가진 백신을 먼저 맞아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한 것입니다. 이 같은 논의는 신호백의 예방 효과가 낮다는 점을 당국이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의료진에게 화이자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날 태국 트위터에는 의료진에게 화이자를 이라는 해시태그가 62만4천여건의 트윗을 통해 확산했습니다. MRNA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 둘다 아직 태국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노백은 비활성화된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방식의 백신으로 태국 대부분의 의료진이 접종했습니다. 실제 접종 결과 유중증 치명률 예방의 95% 효과를 보였고 영국발 알파 변이 예방률도 91%로 나타났다고 태국 당국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중국 백신의 효과 관련 논란이 제기되었고 저희가 바로 지난편 영상에서 전해드렸던 신호백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한 방콕 소재한 병원의 의사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의료진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백신 예방 효과 관련해서 신호백 측에 직접 확인을 요청했으나 즉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태국 보건당국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문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을 했는데 이는 문건의 진본임을 인정한 아누틴 보건부 장관의 주장과 배치됩니다 다만 안우틴 장관은 문건 속 논란의 발언에 대해 하나의 견해일 뿐이라며 백신 정책을 수립할 전문가 폐허는 따로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오팟 질병통제국장은 해당 문서가 공식적인 것이 아니거나 회의 의견을 대변하지도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3차 유행이 계속되면서 태국에서는 mRNA 백신의 시급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이 들어오면 접종하겠다며 태국에 도입되기 6개월 전임에도 불구하고 백신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한태국민이약 900만 명에 달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쯤 되면 태국 정부도 명백한 실책을 인정하고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이라면 웃돈을 줘서라도 하루빨리 화이자나 모더나 등을 태국에 들여올 수 있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말입니다. 미케이 아시아 언론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에서 벗어나 경제 회복 및 성장을 이룰 수 있는 120개국을 조사했는데 이중 태국은 거의 최하위인 118위, 아시아 안에서도 최하위 점수인 26점을 받았습니다. 1위는 76.5점의 중국이 차지였으며 한국은 53점을 받아 4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긴 합니다만 미케이아시아 언론사는 태국은 지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에 성공한 국가였지만 지난해 시행한 락다운으로 인해 많은 경제적 손실이 있었으며 2020년 태국의 GDP는 6.1%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프라유 총리의 바이러스 통제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국가 순위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에 영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태국 보건부 의료과학국은 지난주 확인된 코로나19 감염자 중 32%에게서 인도 변종 델타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방콕 수도권 지역이라고 국영미디어 nnt가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방콕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 중 52%에서 델타 변종으로 확인되었으며 대부분이 방콕 북부였지만 모든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태국 남부를 포함한 47개 도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변종 베타 바이러스는 지난주에 50명이 증가했고요. 지역은 나라티와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수라타니, 나콘시탄마라 끄라비 등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방콕에서 두명이 나왔는데 이들은 나라티와토 감염자와 접촉자입니다. 한편 국립줄라노콘대학 바이러스 연구소의 용 박사는 조만간 태국의 주요 변종이 영국 변종 알파 바이러스에서 델타 변종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러스의 변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처방이 더 강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델타 변종 바이러스는 감염 효과가 빨라 세계 93개국에서 감염자가 나오고 있으며 현재 태국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2, 3주 내에 델타 바이러스 변종이 이전에 태국에서 퍼진 알파 변종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두통, 인후통, 콧물, 미각상실,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방켄구역에 위치한 프라시 마하타 사원의 광장에서 코로나 검사를 무료로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빗속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검사는 오전 6시부터 시작인데 하루 500, 600명 정도밖에 검사를 할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사원 광장에 설치된 검사소는 천막이 하나만 설치되어 있는 열악한 환경이어서 비가 오면 시민들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기다리는 시민들은 병원들의 비싼 코로나 검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형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새벽부터 비까지 맞아가며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할 정도로 태국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받기가 참 힘들기만 합니다. 저렇게 힘들게 기다렸는데 검사가 안 된다거나 그날 검사 다 끝났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태국 보건부 질병관리국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혼잡한 곳에 갈 경우에는 마스크를 두 겹으로 착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질병관리국은 외과용 또는 의료용 마스크 위에 천 마스크를 착용해서 두 겹으로 할 경우 바이러스 확산을 최대 90%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혼잡한 장소에 장시간 있어야 하거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감염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경우 두겹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태국에는 아쉽게도 KF94 종류가 거의 유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해 태국에 있으면서 마스크를 사러 나가면 덴탈 마스크 아니면 천호된 것만 팔고 KF94나 N95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약국 수십 군데를 뒤져도 KF94는 파는 곳이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태국 보건부에서도 마스크를 두 겹씩 착용하라는 권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열대기후를 가진 무더운 날씨 속에 KF94를 착용하고 밖에 나가면 숨쉬기가 다소 힘든 건 사실입니다. 작년에 제가 방콕 시내를 둘러보는 영상을 촬영했을 때도 코로나 발생 초기에 조금 가지고 있었던 KF94를 착용했었는데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네요 해당 영상을 화면 우측 상단에 추천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요즘처럼 코로나가 다, 다시 대유행을 하는 엄중한 시기에는 KF94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태국으로 가셔야 하는 분들께서는 KF94 마스크를 넉넉하게 챙겨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콕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완공된 지 얼마 안된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의 위성터미널을 야전병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태국의 영자언론 방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논타부리도의 임팩 무항통탄이 개설되어 있는 코로나 환자용 야전병원 보사라카모 병원이 8월로 사용기한이 다가오고 있어 이를 대신할 대규모 시설로 수완나품 국제공항의 위성터미널이 선정된 것입니다 수아나풍국제공항의 위성터미널은 지상 4층, 지하 2층 건물로 면적은 22만6천 평방미터이기 때문에 도사락한 병원의 대체 시설로 규모는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위성터미널은 올해 안에 사용이 개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한 여객 수요 감소로 오픈은 2022년으로 연기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으로 수아나국제공항에서는첫 번째 단계로 5천 개의 병상이 설치되어 8월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 정부는 이미 돈무앙 공항 창고도 야전 병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돈무앙 공항에는 2,000개의 병상을 설치하고 7월 12일부터 이용이 가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의 끊임없는 속출로 인해 워낙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 결국은 방콕의 주요 공항까지 야전 병원으로 개조하게 되는군요. 지난 7월 1일부터 샌드박스 모델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여행자를 격리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푸켓에서 택시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푸켓 관광경찰이 개입하여 요금을 공시하고 나섰습니다. 페이스북 사용자 나타콘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래된 똑같은 문제 내릴 수 있으면 내리세요. 당신은 첫 관광객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에게 관광푸켓을 광고하는 모든 유형의 관광사업 기업가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택시가 너무 비싼데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요? 라는 글을 올리고 비싼 요금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주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그는 푸켓 택시들의 바가지요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푸켓 샌드박스 기간 동안 택시를 이용한 외국인들의 계시으로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냐는 말을 하고 싶네요. 우리는 제로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경제가 그다지 좋지 않았을 때 공항에서 바통까지 400바트로 가격을 조정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를 생각하지 않고 있죠? 이러한 문제점을 캐치한 푸켓관광경찰은 푸켓공항에서 푸켓각지까지 택시 최대 운임을 공시하고 만일 최대 요금보다 많게 청구할 경우 푸켓육상운송국 한라인 1584번으로 연락하도록 공지했습니다 푸켓관광경찰이 공시한 푸켓공항에서 각지로 이동하는 최대 택시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꼬실에 800바트, KP파나는 750바트 아우찰론까지 가내는 650바트입니다 그리고 라와이비치와 나이안비치, 그리고 까타비치, 까론 비치 모두 1000바트입니다. 까투지역까지는 700바트가 들고요. 빠통비치까지는 800바트, 쏘린비치 550바트, 까말비치까지 700바트, 푸켓다운까지 550바트, 청탈레이까지는 700바트 등입니다. 태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콕 등 고위험 지역 10곳에 신야 통행 금지 및 지역 간 이동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7월 9일 로이터와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는 이날 장시간의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 10일 및 12일부터 2주간 시행되는 이 방안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방콕과 인접한 5개 도및 남부 접경 4개 도등총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이 되는 곳은 방콕, 빠톤타니, 나콘빠톰, 논타브리, 사무트프라칸 사무사콘, 나라티왓, 빠따니, 얄라 등입니다. 태국 코로나 상황 관리 센터의아피사마이 부대변인은 불필요한 여행은 금지된다며 또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대중교통도 야간 9.30분부터는 시 운행이 중단됩니다. 태국 코로나19 상황 관리 센터는 모임이 허용되는 인원수를 5명까지로 제한하고 가능한 모든 경우에 재택근무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슈퍼마켓과 식당, 약국, 전자제품 판매점을 제외한 다른 업종 가게는 이 기간 동안 문을 닫아야 합니다 마사지, 스파, 미용실 등도 예외 없이 폐점해야 합니다 식당 내 취식과 주류 판매는 금지되며 테이크아웃만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야간 8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태국 코로나 상황관할 센터의 발표회에도 각 지방정부들 별로 별도의 공지를 통해 야간통금을 실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도간 경계를 이동한 경우 해당 지역의 지역보건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고요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걸 위반하면 감염예방법에 의거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태국 코로나 상황 관리 센터는 금주에는 신규 확진자가 1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파력에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방콕 및 인접주 신규 확진자의 50% 이상 태국 전역에서도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보건당국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7월 9일 오전 7시 30분경 태국 코로나19 상황 관리 센터의 페이스북에는 신규 감염자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오자 정부를 비판하는 수많은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위험에 처했지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 수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한다. 제2의 인도라고 불러도 되냐 내가 총리라면 국민들을 돕고 사람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사임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할 것이다 등등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거나 현 태국 정부의 실패에 가까운 코로나 대처를 강도 높게 질타하는 내용이 대다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인식했는지 프라이차노차 태국 총리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3개월간 총리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코로나19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총리의 현재 월급은 75,590바트이며 직급수당이 월 5만 바트로 총 125,590바트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지난 6월에는 말레이시아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총리와 내각 전원이 코로나19 감염자를 위해 사용하라며 3개월간 급여를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차이와 빠툼타니 도지사도 7월 8일 국민들을 위해 돕고 싶다며 3개월간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코린아시아TV에서 준비한 태국 코로나 관련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한국도 1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1,300명대를 돌파하여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고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실시되었습니다. 태국은 방콕을 포함해 10개 지역이 최고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락다운이 되는 등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화이자 등의 백신 부스터샷 없이는 델타 변이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하니 갑갑하기만 하네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처럼 빨리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모두가 개인 방역수칙 잘 지켜서 태국에서나 한국에서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